안녕하세요. MJ형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초등학교 수학을 몇 번만 더 다뤄볼 거예요. 뭐, 정규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커가면서 개념을 설명해주면 좋은 어떤 부분이 나온다, 그럴 때만. 자, 오늘의 주제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각형의 종류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뭐뭐 뭐, 뭐 알죠? 마른 목골. 어,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 사각형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한 방에 정리해 볼 거예요. 그 사각형 중에 가장 똑바로 생긴 가장 이상적인 사각형 바로 무엇일까요? 정사각형. 아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여러분들은 정사각형의 정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내변 네, 네각같다 요게 정사각형의 정의입니다. 그네 변의 길이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사각형 내각의 네 합이 360도죠? 360도 나 4로 딱 나누면 90도 나와요.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예, 네,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에서는 이 정사각형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정사각형의 정의에서 정의를 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 정의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쪼갤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쪼개봅시다저 정의를 둘로. 점에서 나눠야 돼. 어, 점에서 <웃음> 나누지. 이거랑 이걸 갖다 쓰는 거야. 정사각형에서 파생되는 두 개의 사각형. 하나는 뭐냐면 내 네, 변이 같다. 글씨 아, 글씨 좀잘 쓰고 싶어.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내 각이 같다. 이런 두 가지 정의로 쪼갤 수가 있어요. 요걸쪼가면 이제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어떤 사각형이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내 변이 같다. 각은 달라져도 돼. 내 각이 같다. 변은 달라져도 돼. 한쪽 변을 좀 길게 할게요. 자, 요런 두 개의 사각형이 나옵니다. 아, 요걸 적어놓자. 정사각형 네 변이 같다. 요거 뭐라고 부릅니까? 마름모라고 마르모. 불러요. 네 변이 같은 사각형 마름모 네 각이 같다. 역시 90도가 되겠죠? 이거는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분할이 됐어.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두 조건 이두 조건에서 절반씩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반씩 절반씩 절반씩을 가지고 왔다. 둘이 자손이 생겨 절반씩 가지고 왔다. 그럼 어떤 조건이 될까요? 네 변이 뭐가 되는 거야? 두변네 변이 두 변이 되고 네. 여기서네 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네 각이 두 각이 되는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 직사각형이 일단 어네 각이 다 같은 거지 이거를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변이 같고 마주보는 두 변이 같고 그리고 각도는 두 각도만 같은 마주보는 두 각도만 같은 사각형이 나옵니다. 그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직사각형을 찌그러뜨렸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마주보는. 보는.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평행사변형. 사실 평행사변형 정의할 때엔 이 정의를 안 쓰고 보통은 어떤 정의를 쓰냐면 이 문장에서 이 단어에서 발생하는 정의를 씁니다. 뭐냐? 마주보는 두 변이 적어볼게요. 마주 이렇게 적을게 요 그냥. 평행.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위의 말도 같은 거예요. 위에 대륙 그림을 그리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나와요. 이걸 바로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계속 조건이 반씩, 절반씩, 절반씩 줄어드는 거야. 네. 이거의 절반을 반으로 줄이면 뭐가 돼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를 반으로 줄이면,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하다. 아, 한 변. 네.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하다, 평행한, 그 그래요. 아, 그래야지. 네. 마주보는 사다리꼴 이건 뭐다? 정의가 마주보는 한 변만 요게 사다리꼴이에요 근데 역시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좀더 나갈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애가 이걸 헷갈리더라고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면 사다리의 아, 그, 사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네. 서로 연관관계를 모르니까, 계속 하나씩 틀려. 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사다리꼴. 그럼,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일까, 아닙니까? 이 네. 문장에는 한 변만 평행하면 무조건 사다리꼴이야. 두 변이 평행하면, 아유, 상관없잖아. 어쨌든 한 변은 평행하잖아, 그 중에서. 네. 사다리꼴이 돼. 즉, 모든 평행사변형은 뭐다? 동시에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은 어떤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은 아니에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름모와직사각형 있죠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뭐냐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예요 마름모는 어떨까 모든 마름모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합니다 네. 모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렇다면 뭐다? 모든 마름모와 모든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이에요 왜냐? 어쨌든 마주보는 한변 평행한 거 있잖아 이쪽이 평행하든 이쪽이 평행하든. 그렇다면, 마름모는 직사각형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마름모는 딱한 경우에 직사각형이 되기도 해. 어? 마름모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어? 즉,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게 바로 뭐예요? 저...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네. 모든 정사각형은 네. 마름모다 아니다. 마른모다.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아니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럼 모든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각형은 바로 사다리꼴도 사다리 돼요. 네. 이게 바로 사각형의 종류와 그 연관관계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요 연관관계를 정의를 가지고 서로 반투막씩 내면서 어디까지 왔다? 사다리꼴까지 온 거고요. 여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연관관계가. 아, 물론 학원 가면 가르쳐 줄것 같아. <웃음> 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요 관계들을 잘만 이해시키면 사각형에서 이게 말은 뭐냐 뭐냐 묻는 문제는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수학에서 사각형의 종류. 그리고 사각형 정사각형에서 출발해서 사다리꼴까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분화가 돼서 왔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요거 뭐 재미있었나요? 아 그런 표정 짓지만 재미없는 거 알아 잘들었습니 <웃음> 아, 예. 또.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보니까 이거 말고는 그다지 헷갈릴 만한 게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네. 예, 5학년 수학을 기대해 봅시다. 네. <웃음> 예.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